안녕하세요. 백점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 팔을 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팔은 피는 게 아니고 늘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맞는 드릴 훈련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드릴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스윙 하면서 공 치면서 터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골프 스윙하는 움직임을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칠 때, 그 짧은 순간 안에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드릴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드릴 훈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드릴 훈련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의 이해도를 높이고, 그리고 정말로 팔이 피는 게 아니고, 어, 계속 늘어나면서 펴지는데?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팔을 늘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늘려야만이, 아, 내가 회전이 되는구나. 라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드릴은, 자, 이렇게 가슴 앞에 클럽을 잡으시고, 자,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, 자, 백 스윙을 올라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내 등이 타겟을 본다. 혹은 내 명치가 오른쪽 정면을 본다. 자, 하나. 하나. 하나. 자, 이러면 일단 1번 동작에서의 제 느낌은 어, 저도 이제 골프를 처음 칠때 어떤 느낌으로 이제 회전하려고 했냐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늘려고도 했었어요. 이렇게. 또 그리고 머리는 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 봤어요. 자, 근데 사실 왼쪽 어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쪽의 날개뼈라든지 오른쪽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해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아, 왼쪽도 왼쪽이지만 오른쪽이 오른쪽 날개뼈가 약간 뒤로 제 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왼쪽이 따라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이 동작을 할때 왼쪽 어깨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어, 양쪽 어깨가 어떻게 보면 나란히 움직이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느낌에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아마 잘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팔을 어, 천천히 한번 최대한 늘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난 여기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더 이 근육을 이용해서 내 등의 근육을 이용해서 왼팔이 쭉더 늘어날 수 있게 쭉쭉 늘려보는 겁니다 자 1번 2번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거나 돌리는 게 아니고 쭉더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른쪽 골반 보시면 굉장히 뭔가 펴지는 느낌이 아니고 압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전환 동작에서 힘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가 휴지를 하나 놨는데 휴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휴지를 하나 두시고 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자 어드레스를 하고 아까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늘려보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백스윙해서 이 우리 클럽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제 느낌이 어 팔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은데 내 몸의 상하체 움직임의 꼬임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무줄을 쭉 당겨서 지금 이 텐션이 너무 강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빵! 튕기면 멀리 나가듯이 내 몸이 그렇게 될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백스윙 탑에서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막 돌린다 이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힘든 거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물론 전환 동작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뭐 팔로우스로 피니시까지 있는데 이 올바른 백 스윙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힘으로 팔의 힘으로 어이 공을 컨택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우리 한번더더가 볼게요. 자, 1번 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. 이렇게 떨어져도 안 되죠. 내로 움직이는데 자, 아마도 여러분들 느낌엔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제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1번 하면 어쨌든 내 등이 타겟을 본다는 느낌이다 혹은 내 명치가 오른쪽 정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팔을 늘려 보는 거죠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제가 과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낮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 골반이 엄청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핑을 빵 뛰는거죠 그럼 사실 그때 여러분들 뭐 지면발력이다 예를 들면 뭐 허리를 돌려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,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드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좋은 기억을 자꾸 심어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다 일어나도 채딱 잡으면 하나, 둘 하면 나와야 되는데 매번, 매샷 하나, 하나, 하나 신경 쓰기에는 우리 골프 스윙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한 1.8초, 2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드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